무료 컨설팅 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네. 뭐가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습니까 아 근데 저 이거 네. 상품을 등록해서 이제 올렸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음..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안 팔리는지 상품 많이 올렸어요?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한달 됐는데 상품은 지금 한 5개 밖에 안 올린 상태 아니요 12개 정도 됐어요 12개 네. 12개로 올렸는데 안 팔린다 그럼안 팔리는 건다 이유가 있어 안 팔리는 거는 네. 1번은 괜찮은 물건을 안 찾았던가 내가 오. 사고 싶은 물건을 찾았을 수도 있지 아니면 음.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올려놔야 되는데 음. 그런 물건들을 안 올리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은 그냥 음. 올렸다던가 그래서 상품 소싱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음.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을 올렸을 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상품명도 좀잘 지어주고 음. 대표 이미지도 약간 후킹되는 것들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음. 음. 그런 걸좀 키워드를 잘 끼워 넣었는지 음. 요게 중요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20개를 잘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요걸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쿠팡은 또 광고빨이야 이 광고를 네. 안 해주면 좀광고또 이게 또잘 매출이 안 나오지 네.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 노출이 문제인지 상품이 문제인지 또는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안 사고가 그러면 또 상품페이지의 문제야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. 해결을 해 나가면서 계속 상품을 올려줘야 되는데 요런 음. 거를 내가 본인이 자기 머리 잘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쇼핑몰 하면 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의 해결을 하려면 나 같은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컨설팅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무료 컨설팅을 제가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토어를 보여주셔야 되고 저랑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끼셔도 되고 마스크를 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고 저는 거기에서 또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컨설팅 내용을 또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비포 애프터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을 무료 컨설팅 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원을 많이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신 부분 정확하게 꼬집어 가지고 매출 향상으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나쌤의 무료 컨설팅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하단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